둘이에요, 여기. 강원도 철원입니다. <웃음> 터널 안에 부직포를 한번 더 깔았어요. 아, 터널 안에 부직포를 네. 이중이에요? 네. 이게 보시면 아, 이거 뭐, 이중이네, 이거. 그래서 여기가 추워서 대서가 이제 난지형이다 보니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야, 자. 지금 철원에 육묘상을 수막으로 다 해서 육묘상 하는데가 아직. 보지 못했어가 음... 아, 이거. 네, 네. 이 s m 스피를 모르는 농가들한테 말씀다면 서브원 진짜 좋아요. 강추합니다, 강추. 구미예요, 어디예요? 강원도 철원입니다. <웃음> 아니, 오늘... 오늘 오늘 2월 17일 날인데, 어? 아직까지 여기는 뭐 고드름이 어, 꽝꽝을 했습니다. 어. 어우, <웃음> 어, 진짜 추워요. 어, 추워데 <웃음> <웃음>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아침에 영하 15도 나가, 내려가도 네. 반바지 반팔에 한 5분은 돌아다녀요. 멋쟁이. 천원에 작년부터, 고추할 때부터 최 대표님이 그 SM팜을 사용하셔가지고 농사를 또 한번 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늘 양파 하시고 이제 올 봄에 그또 대파에 대파농사 지을 거에 또 전부 다 s m 파을 사용하신다 하셔가지고 제가 또 선진지 겨나왔습니다 저도 1월달 <웃음> <웃음> 1월, 1월 6일날 그때 대표님이 또 농기계 한번 또 보러 오신다고 아, 에, 에, 경, 경상도에 그때 한번 저희 농장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음. 한번 보시고 제가 시간 될때 겨울에 저희도 또 겨울에는 좀 조용하니까 시간 내서 한번 또 철원에 제가 방문 한번 하겠다고 해서 이제 오늘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싸 놓으셨어요? 농사 양이 많잖아요. <웃음> <웃음> 아이 지금 몇 박터에 이거를 드려요? 에프 파이트. 아, s m 한만 에프 파이트 갖다 준 거예요? 네이 SF는 m <웃음> 수비를 모르는 농가들한테 한맛 주신다면. 써브원 진짜 좋아요. 강력 <웃음> 강추합니다. 강추.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이 비료를 또 농민이 써보시고 강추를 하셨습니다 <웃음> 말, 말이 필요가 없네요 그죠? <웃음> 안, 안 쓰시면 손해 네, 그렇죠 <웃음> 예. 2월 7일날 시작을 한 거예요 아, 2월 7일날 지금 네. 파종을 해서 이렇게 지금 네. 발악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죠? 네. 모종 면적 하시기총몇평 정도 심을 계획으로 모종 보신 3,5평 계획 가지고 <웃음> 했는 오늘 아침에 <웃음> 여기 영하 <영화> 20도 <웃음> 내려갔는데도 <웃음> 어, 음, 제가 왔는데 겨 봤더니 4도더라고요. 그럼 밤 되면 계속 위에서 물을 계속 뿌려 주는 아, 거예요. 어, 지하수라서 얼지는 안 하고 계속 흘러내리니까. 지하수가 온도가 15도니까 15도에서 하면 <목소리> <오는> 열량이 어느. <목소리> 음. 아무리 20도까지 떨어져도 수막으로 해서 하우스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 주니까 아침 일찍도 4도 이하로는 절대로 안 떨어지니까. 지금 철원에 육묘상을 수막으로다 해서 육묘상하는 데가 아직 도저 못 봤어. 음. 아물 양이 많은 만큼. 언더 누가... 언더 잡아줄 수 있고 그죠. 이태양강이난더 음. <웃음> 탐나. 노대대책으로이아이 좋아 보이는 그래. 이때문 걱정이에요, 제가. 너무... <웃음> 너무 지금 오르는 것 같아서, 네. 10월달 심어서 이렇게 보직포 씌워놓은 양파들 보면, 여기에서 제일 작은 양파? 음. 네. 제일 작은 양파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아, 그 정도 여기가 지금 상태가 좋다는 거죠? 네. 여기 지금 하우스 아니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온도 유지 잘 해주시고, 관리를 워낙 잘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봐도 탐납니다. 어. <웃음>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잘 큰다고 하신 거예요? 좋은 비료 덕이 아닌가 싶어 이제 실제는 <웃음> 우주량이 짧고 지금 네. 해피 트와일도 안 좋은데 어 그렇게 상태는 나쁘지 않거든요. 네. 좋은 비료가 뭡니까? 어 저희는 다 SM 팜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 여기도 네. 넣으신 거예요? 네. SM 팜가 얼마나 됐어요? 1 0 0평의세포을 넣었어요 100평에 세포을왜 나가지고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먹을 때 꾸준히 뭐 하루 세끼 먹는 게 좋지 뭐 며칠 굶었다 하루 왕창 먹는 거 그거 좋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쓰고 있는 일반 비록의 질소 자체가 한 달이면 은공중으로 날아가잖아요 뭐한 7,80% 날아가고 나머지 가지고 먹는데 그걸 줬다 안 줬다 어 해는 게그고추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 내가 고추였어 봤을 때몇 어, 가지를 해봤어요. 엔텍이 좋다는데 엔텍도 써보고 어, 완효성 이거 백프로 믿을 수 없어가지고 일반 복합하고 일대일로도 써보고 요거 완효성만 써보고 완효성만 쓴게 가장 좋더라고. 그래서 아 무조건 이거다. 추비가 필요 없어. 얘는게 완효성. 에 <웃음> 네, 네. 터널 안에 네. 부직포를 한번 더 깔았어요. 아 터널 안에 부직포를? 네이중이네요네 보시면 아, 이건, 이, 이건 이 이중인데 이중. 네. 그래서 여기가 추워서 대서가 이제 난지형이다 보니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야, 자. 어. 이거 비용이 따분한 거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 이 어, 실제 밑에 부직포 같은 경우는 저거는 저, 뭐 2년 3년 뭐 이렇게 써도 될수 있는 거니까 사용할 수 네. 사용할 수있 어, 정말 정성을 많이 들려놨습니다좀 <웃음> 파랗죠 어 그죠? 어습 관리도 더 되고 이제 이쪽은? 네. 그냥 하고? 네 여기는 그냥 해보고 이게 다 마늘이죠, 지금? 네.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게 대서 마늘이에요. 원래 처음에 이렇게 있더고요 네, 이게 정석이죠. 멀칭하고, 그, 비닐 씌우고, 아, 어, 예. 예. 어, 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게. 아, 그렇죠. 이거 활대에서부터 비닐을 하고, 이것도 다, 다 빼야 되죠. 어, 특히 요즘, 외국인들 없어서 인건비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사람 구역식도 못 구하잖아요. 인건비하고 평당이 노는 면적이 많아서 부직포로 갈수 있으면 부직포로 가는 게 예. 근데 이제 부직포한거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철원서도 만을 대서만을 이 정도 된다고 하면 할 만한 거예요. <목소리> 이게 그럼 수학하서판매로 연장입니까? 어, 일단은 그 창령에 그 마늘 그 수출하고 하시는 분이 계약 재배를 해달아서 계약을 했어요. 일단, 어, 최저 가격을 키로, 저, 키로에 2,500원, 최고가를 4,000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단그 가격보다 높, 높게 나온다, 시장 가격이.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딴데 팔아도 되는 조건으로. 추운 날씨에서 자란 이런 마늘들을 가지고 종구를 사용하게 되면 밑에 지방에 가더라도 냉해도 훨씬 더덜 받고 그 날씨에 적응할 수 있는 온도 자체에 견딜 수 있는 힘도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철원 쪽에서 농사 짓는 마늘들을 밑에 지방으로 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게 되면 훨씬 더 농가에 도움이 될것 같네요. Here we go. you <laughs>